네, 11번. 중화적정 실험인데, 그, 10번 대 근처 앞쪽에서 나오면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4페이지쯤 나오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자 나와서, 아유, 뭐, 쫄게 보이십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몰수인데,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죠. 그래서 리터 곱하면 몰인 거고, 미리 리터 곱하면 미리 몰인 거고. 그래서 문제가, 이 중화적정 문제는 긴데, 올해 그 나온 모의고사 등등등 특징을 보면은, 각각 자료가 밑에 나와 있어. 그래서 풀면서 짠짠짠짠 가는 맛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쫙 가서 보고 쫙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야 상당히 많어. 그래서 다에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가 A 아 이거 A 몰 농도 나왔거든 그럼 그걸 x 미리했으니까 끝났네 몰 농도 곱하면 몰수 나오잖아 따라서 아, 아세트산 아 AX몰이 있어 몇 미리에 50미리에 근데 그걸 다쓴게 아니고 거기에서 30미리 만쓴 거야 30미리 만 그럼 몇배 5분의 3배니까 0.6배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은 0.6AX다. 요거 한줄딱 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쭉 해서 했는데,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중화점. 그러면 이꼴딱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이게 바로 뭐, 아세트산에 있는 H 플러스 개수하고. 쟤는 일가산이니까 그냥 일곱 한 거고. 맞죠? NMV인데, NMV N 자가 너 분자 하나당 수소 몇개 가지고 있냐? 이런 거니까. 그치? 수소 한 개밖에 못 내는 거잖아 이건. 자, 그래서 0.1몰 농도 NaOH를 y 미리 넣으니까 끝났다는 거야. 따라서 0.1몰 농도 NaOH에는 OH가 0 1 y 개 있는 것이 뭐? 그게 중화 적정 이게 적정선이야, 적정 지점이야, 있고 이렇게 쓰는 거지. 끝났잖아. 요거 한줄 금방 쓰자게세미수업때 얘기한 것처럼 연습 같은 문제를 몇 번만 연습하라니까 이런 건 20초 컷인 거야. 알겠지? 따라서 a는 얼마? 6x 분의 y 나오네. 답이 치 2번, 6x분의 y. 알겠죠? 예. 네. 네, 그런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예. 네. 네, 12번 갈게요. 이제 w, x, y, z 찾는 거죠, 뭐. 여기도 바로 찾을까요? 어, 이게 있는데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 음, 18쪽 닿는데요, 이온되면 은 그다음에 Y하고 Z는 이주기 원소 그러니까 이두 개가 Y, Z지 뭐 Y, Z 그럼 여기에는 X하고 W 있는 거지 그런데 X하고 Z가 2대 1로 결합한데 Z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X, Z가 X 두 개에 Z 하나 붙는데요 그러면 N은 1 플러스 2, 마,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음 Z, Z는 그렇지 E-돼야 되는 거네 E- 따라서 e 되니까 A가 Z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렇죠그 Y, Z가 이중이니까 A는 Y 되는 거고 X는 1플러스 돼야 되니까 나트륨 아 네가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W 다 찾는 거죠 이거 한 줄에서 그럼 기억, W는 NA이다 틀렸지 마그네슘 우리가 이온결합목는점 니은보기가 이제 바뀐 교과서로 처음 나온 건데 첫 번째 뭐 먼저 따진다고? 전화량 곱이 클수록 따라서 W, Z가 뭐냐 하면 W하고 Z가 음, MgO거든. 그래서 MgO하고 CaO 비교하라는 거야. 그런데 둘다 전화량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똑같거든. 그럼 전화량 고비 같으면 두 번째는 뭐하라고 했지? 그렇지. 이온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러면 산소의 크기는 같은데 이온의 사이즈가 마그네슘이 좀더 작잖아. 칼슘이 좀더 크고 그렇지? 따라서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W, Z가 CAO보다 높다가 맞는 거야. 그렇지? 다음에 이것 X하고 Y는 안정한 화합물. X가 누구니? 나트륨이고 1 플러스고. Y는 1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2가 아니고 1대 1로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N은 틀린 거지.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가 있는 거야. 넘어가자고. 네? 이 정도도 뭐 그냥 쭉쭉쭉 까죠. 네, 13번 갑니다. 13번. 에게뭐 아, 용액 그 농도죠 농도 그러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농도나 중화 적정이나 같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 계산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몰 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이건데 어, 리터를 곱하면 몰, 미리리터를 곱하면 미리몰, 미리는 1 0의 마이너스 삼승.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숫자가 밑으로 너무 작게 떨어지니까 그냥 미리몰 쓰다가 좀 크다 싶으면 한 칸, 두 칸, 세칸 해가지고 뭘로 바꾸고 계산하면 편해. 그렇지, 600미리몰이 있었는데 미리 우리 표시 이렇게 해줄까? 그런데 물을 넣어서 음 여기에도 600미리몰이 있어야지. 그럼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해서 요거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예, 400. 빨간색 써줄게. x는 400. X 구했어요, 400. 다음에 2 m l 농도 200mL니까 음너 400mL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걸 섞어서 2 5 m l 농도 400이니까 2.5 곱하기 400은 1000이죠. 음, 그래서 1000mL을 만든 거예요, 1000mL. 그럼 이거 얼마 들어가야 돼? 600mL 들어가면 되지. 근데 질량 물었잖아. mg이 아니고 g 물었잖아. 그럼 뭘로 바꿀게? 600mL은 0 6 m l 곱하기 NaOH 화학신량 40을 하면 24 떨어지죠. 예, Y 구했네요. Y는 24다. 이렇게 가는 거죠. X하고 Y 구했어 다음에 그럼 일단 뭐 X분의 Y는 얼마 나오니? 400분의 24니까 나중에 계산해야지. 아, 복잡해 보인다. 다음에 가에서 만든 수용액과 나에서 만든 수용액을 모두 혼합해서 그럼 다 혼합하면 여기에는 600ml. 600ml. 그 다음에 용질 계산하는 거야. 여기는 1000ml. 따라서 전체 용지는 1600ml. 나누기, 몰롱도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 부피는 400mm, 다음에 요거 400mm니까 얘 800mm. 봐요, 미리몰을 mL 넣으면 그냥 바로 몰롱도 나오잖아, 그렇지? 따라서 얼마? 2 나오겠네, 2. 80이 아니고 800이지. 그렇지? 따라서 Z는 2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이 X는 400, Y는 24, Z는 2 이렇게 떨어지니까 쓱, 쓱, 쓱 어, 4, 6, 24, 100그 다음에 2, 4로 하면 은 6, 2, 12, 4, 3, 12, 25 그렇죠. 예 25분의 3 나오겠네. 없니? 아 있네. 4번. 에이, 그래서 25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에 이런 계산. 이 정도 계산이야. 그렇죠? 구구단 잘하면 되잖아요. 구구단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뭐 아주 쉽게 가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 네, 14번가요. 주기율표는 어, 기본적으로 할 테니까 7번은 질소고 8번은 산소고 12번은 마그네슘이고 13번은 알루미늄이라는 게 알아놓으시고 와에 2, 3갈때 이온화 에너지 떨어지고 다음에 5, 6갈때 떨어지는 거. 그치? 원자 반지름은 금속, 비금속 나눠서 왼쪽이 크죠. 금속이 큽니다. 그럼 가장 큰게 A라고 했으니까 네가 A가 되는 거고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이 커요. 그중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큰데 제일 큰게 아니고 제일 작은 거 물었네. 그럼 금속이 작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A보단 A가 더 작지. 왼쪽 갈수록 반지름이 크니까. 따라서 A가 B가 되는 거지. A, B. 되게 친절하게 써놨네. A, B 순서대로. 제1이 아니고 제2 물었다. 제1은 오, 6갈때 떨어지거든 제2는 14족, 15족 위치니까 올라가게 되지 따라서 제2이온화에너지는 D가 제일 크다 했어 N은 1족 위치가고 N은 2족 위치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따라서 제일 큰건이 녀석이 되죠 그래서 N은 C 아유 씨, A, B, C, D 순서대로다 야 <웃음> 기억, 이온 반지름은 B금속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거 C가 가장 크다가 맞고 제2이온화에너지는 이상은 이렇게인데 다시 제2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1조 2조 위치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작죠. 반대로 썼네. 다음에 D급. 원작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어, C하고 D 비교하라 했잖아. CD.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 증가, 내려갈수록 증가. 그리고 금속보단 비금속이 유효 핵전화가 더 크다. 이해해 놓으시면 D가 C보다 크다. 맞네요. 그지 그래서 기억하고 D급 돼요. 벌써 14번까지 갔네요. 넘어갑시다. 네, 15번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 어... 내가 수업 때얘한거한 거, 개로 적용해서 해볼게. H분의 OH의 B인데, 25도C에서 중성인 물은 이 녀석이 1 0의 마이너스 7승, A가 1 0 마이너스 7승이잖아. 여기까지는 암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두개의 곱이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값이 b가 10에 12승이네 10에 12승이면 10에 6승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누구 거라고 했어? 그럼 OH의 비율 즉 원래보다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이게 암, 암산이지 뭐 10에 12승이야? 그럼 10에 6승의 제곱이네 아 OH가 10에 6승 배 됐구나 원래 값에 그럼 원래 값에 1 0의 6승배니까 아1 0의 마이너스 1승이구나 OH가. 강염기니까 100% 이온하거든 따라서 아 A가 1 0의 마이너스 1승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음. 너왜쉬워지고 그러니? 그럼 N은 그걸 또 반나눠야 되니까 1 0의 마이너스 2승이구나 H가. 풉시다. A는 0.2다. 아니죠. 땡. 나의 pH 얼마죠? 음, 요거 바로 나왔네. 100% 이온화 니까 수소가 1 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 쓰면 되겠네요. 가의 pH는 요거 1이잖아요. 그럼 더해서 14 나와야 되니까, 아, pH는 13 나오겠죠. 그래서 6보다 크다가 낮지 나의 물을 넣어서 100ml, 부피를 10배 시킨 거야. 그럼 몰농도는 10분의 1배가 되니까, 아, 이 녀석의 몰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의 hcl이 되는 거야. 이거 100% 이온화거든. 그래서 수소이온이 10에 마이너스 3승. 그다음에 Cl이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런데 이 수소 대신에 Cl 물었어. Cl. 그럼 Cl은 얼마? 10에 마이너스 3승. 그다음에 수소 대신에 OH 물었어. 수소와 OH 농도의 곱은 10에 마이너스 14승이니까 OH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10에 8승이니?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10승이 아닙니다. 10승 아니지? 음, 물을 넣어서 100ml 10배? 음, 맞겠지, 뭐. 그치? 어. 네, 이렇게 해서, 이것선 땡. 맞는 건 네은 하나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16번은 산화하는 반응에서 개수를 맞춰야 되나 했는데, 이것도 되게 친절하게 나왔어. B가 1이라고 나이 주어졌어 그냥. 아예 그냥. 해서. 그 위에는 나왔고 그럼 일단 기억부터 푸자고.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이거 뭐 쌤이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마이너스 아니라고 했지? 지보다 큰거 만나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하는 거고. 다음에 니은 나에서 i 마이너스는 산화제로 작용했냐? 이것도 내가 쌤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하라 했잖아. 산화제는 뭐 환원된 거. 그럼 n은 마이너스에서 0이니까 뭐 됐지? 산화됐잖아. 산화됐으니까 산화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주의사항. 야, 그이 세미수, 능고공이고 등등해서 주의하라는 거다 나왔다, 이번 시험에. 여튼간에, 디귿. A, B, C, D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뭐, 이 산소가 3개니까요. 뭐, 여기 3이라고 탁 쓰시면 되고. 수소 6개니까 A, 6이라고 딱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갖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온식 나오면 요거 써도 된다라고 했잖아. A-1. N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N은 플러스 6. 그 값이 요거 하나 있네. 마이너스 1. 얘는 빵빵. 매이고 짝짝. 그럼 합쳐서 0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A6 나오는 거죠. 뭐 그럼 A가 6이면 I2. 이거 3 나오는 거죠. 뭐. 전하량 보존. 그렇지? 따라서 ABCD 다 더하면 6, 6, 3, 3, 이니까 6, 3, 1 8 떨어지겠네요. 땡. 그래서 기억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래서 16번까지는 아마 편안하게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문제. 어렵지 않죠? 실수만 안 하면은요.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자꾸 또 치워지고, 그래. 17번 갈게. 아,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응. 음. 요즘 숫자가 좀 그렇죠. 아, 뭐야, 이게 하고. 당철 용기에 메테인이 16 있는데, 그걸 14.4g하고 에탄올.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고, 원자량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래서 에탄올은 계산하면 탄소 2개 24, 수소 6개니까 24 더하기 6이니까 30, 산소 16이니까, 아, 너 분자량 46. 그래서 이게 질량질량 질량, 분자량 나왔으니까 몰수 계산해 봐야겠구만. 근데 거기에 메탄올을, 메탄올은 CH4가 16에 산소 16 더했으니까 분자량 32거든? 이거를 더해서 나온 거야. 그런데 용기 속에서 전체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의 비율었거든. 이게 수능 시험장 실제 가면 어 이거 뭐 어떤 뭐 뭔가가 있을까? 없어. 그냥 계산해봐. 그냥 뭐 시간 모자라는데 뭐 비율 따져면막 하겠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젠장이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A 하고 B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면 비율 가지고 여러 전에 놀아볼수 있겠는데 아니잖아. 탄소, 수소, 산소 다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몰수 계산 기본형인 거야. 그걸 17번 이쪽 문제에 넣어놓은 거야. 계산만 살짝만 복잡하게 해서. 어려운 건 아니야. 계산하면 이거 몇 몰이 있어? 애는 바로 나오네. 딱 절반이니까 0.5 몰. 0.5 몰 하고 애는 16분의 14.4. 그래서 계산이 빠른 친구는 아 9를 곱하면 나오겠구나 해서 0.9 해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계산이 좀 느리면 느린 대로 하면 되죠 뭐 14.4 해가지고 어 28에 16, 27에 14, 8아 89, 70이네 이렇게 또 나오잖아 얼마 차이 안 나거든 계속 계산해 보는 거야 그리고 요 값에 맞춰서 계산 한번 해봐 그럼 전체 원자 수 이거 원자 몇개 짜리니 다섯 개 짜리. 이거 원자 몇 개짜리지? 둘, 다섯, 칠, 팔, 구, 아홉 개짜리 어머! 5, 9, 45, 5, 9, 45니까 0 4.5의 두배니까 전체 원자수 9 산소 원자수 여기에만 있으니까 0.5 그래서 그요거 그냥 계산해 보세요 야, 이게 뭐 분석하는, 해석하는 뭔가 있을까 하면 오히려 시간 더 많이 걸리니까 그냥 계산하라고 음. 그럼 그거의 두배라고 했으니까 애는 얼마? 9분의 1 나오면 되는 겨 오케이? 9분의 1 자, 그러면, n은 0.9고, 그 다음에 n은 0.5인데, 이 녀석을 얼마로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 x야? 좋아. a라고 딱 치자고. 그러면, 계산, 9에다가, 원래 요 값이었는데, 이 둘은, 맞죠? 9에다가, 전체 원자수, 하나, 4, 5, 6, 6이죠. 그럼 6a니까, 6a 더해지고, 원래 산소는 0.5였는데 여기 산소가 그렇지 a 개가 더해져서 요 값이 9분의 1 되는 걸찾 찾아서 a가 몇 몰인지 찾거나, 그렇 그게 계산을 하면 339, 326, 339 해가지고 2 a a니까 a는 1.53이니까 1.5, 그래서 a는 1.5다, 2분의 3이다, 그렇 하던가 또는 그냥 눈치껏. 뭐지?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눈치껏도 하더라고, 해설 야, 이 녀석이 전체 원자가 여섯 개인데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거든. 그러면, 야, 9분의 0 5해서 이걸 더해가지고 이 9분의 1로 만드는 방법 뭐 있을까? 9, 어, 1.5. 9, 9 같은데 요게 합치면 2. 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난 이거 추천해. <웃음> 수능이니까. 차라리 차분하게 가는 게더 나아. 빨리, 빨리, 빨리 풀려가는 것보다 더 그래서 A가 1.5몰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X 구할 거예요. 화품자량 32잖아요. 그럼 16 곱하기 32니까 48 나오겠네. 답 4번. 이니까 그러니까 17번은 기존에 나온 것처럼 AB 뭐두 가지 원소 가지고 비율 가지고 자료 해석하고 그게 쏙! 그런 거싹 빼고, 야, 기본적으로 분자량몰의 질량이뭘수 있는가 할수 있겠어? 전체 원자수 계산할 수 있겠어? 그거 물어본 거야. 이렇게 기초적으로 해서. 음. 그래서 이거 이런 형태, 이런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쌤몰이 모의고사에서도 몇번 봤던 형태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14.4라는 게좀 짜증이 날 뿐이죠. 다음 넘어갑시다. 예. 네. 이제 18번은 문제, 문제가 문제좀 특이 유형인데, 사실 특이는 아니야. 이게 6월 평가원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다만 뭐냐 하면, 두 가지 나오던 게세 가지 나왔던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 하나만 해보자고. 만약에 X가 있고, X프라임이 있는데, X는 원자량이 A고, 또 원자량이 B인 녀석이 있는데, 이두 개가 X 대 Y로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원자 분자 X2를 만들려고 하면, A 두개 붙이면 EA, 섞으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두개 붙이면 EB. 분자량 세 가지가 나오고, 이거 두개 붙였을 때 비율이 뭐, 요거 두번 뽑아야 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섞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해서 EXY.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Y제곱. 요거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평가원에서도 이렇게두 개, B, B를 요두 개, B가 몇대 몇이다 주어져가지고 XY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렇지얘도딱 거기에 그냥 맞춘 문제인 거야. 되게 복잡하게 안 줬어. 되게 친절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준 거야.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다 쓸게. 이게 A, B, C가 있는데 합은 100이래. 이 숫자를 좋아. 한 내가 한60 넣고, 한30 넣고, 10 넣고, 또는 뭐90 넣고, 8 넣고, 아, 이거 더 복잡하려나? 하여튼 대충 숫자 넣고 하려고 해봤는데, 그냥 푸는 게더 나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로 갈수록 커지는데, 음, 그렇다 치자고. 애는 이걸 밖에 없고. 원자량 1, 2, 39. 아, 질량수가 원자량이구나 했으면, 바로 풀면, 기억은, 평균 원자량은, 그냥 평균값 계산하는 대로 해라. 내부는 워낙 많이 썼는데, 내부는 두 지점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세개 이상일 때는 그냥 평균 계산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따라서, 1 0 0분의 어, 1A, 2B, 3C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다음에, 은은 존재 비율, 이게 문제가 좀 그나마 얘들좀 편하게 해준게 분자량 5를 맞추려면 이 수밖에 없어. 요두 개. 즉 B하고 C 붙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두 가지를 붙이게 되면 그 비율은 얼마라고 했어? 그럼 e x y 그럼 B, C니까 얼마? 네, 위에 씁니다. 니은 네, 여기다 쓸까요? 니은. 네. 그럼 분자량 5짜리 맞추려면 예, 이렇게 B, C 해야 되니까 B, C 더하기 C, B. 그렇죠? E, B, C. 그다음에 6은 이것만 두개 붙이라는 거야. p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노는 거니까 애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애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요것만 두개 붙이니까 얘 c 제곱. 그럼 뭐 나와요? c 분의 2b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조건이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따라서 2보다 크다. 그럼요. 맞는 것이면. 뭐. 됐지? 다음에 이거 1몰의 H2 중 분자량이 3인. 그럼 이것도 분자량 3은 요렇게밖에 못 붙이거든, 그렇죠? 자, 디귿 갑니다. 자, 계속된 그 일몰. 그럼 전체 일몰 중에서 제가 얼마 차지하는지를 비율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 쓱, 쓱, 요렇게 합시다. 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냥 A제곱 b, e, a 제곱 e, b, ea, e 이렇게 a 뭐냐, 뭐냐, x 제곱 exy, y 제곱로 하려 했더니. 위에는 수소인데 밑에는 hf라서 계산해 줘야 되겠어. 100분의 a, 100분의 b로 해서. 따라서 저렇게 이두개 붙이면 그럼 e a b e a b 그렇죠? 나누기 100분의 a, 100분의 b 그렇게 했으니까 만이죠, 만. 10의 4승이네, 4승. 맞니? 어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음 거기에 중성자수죠. 그럼 n은 중성자가 빵이고 중성자 1이니까 이렇게 붙이면 이 분자의 중성자는 하나밖에 없거든 곱하기 1. 그럼 두 번째 HF는 20되라면 a랑 그렇죠 a랑 a밖에 못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확률 어떻게 돼? 밑에 요거 하나 뽑을 확률이 100분의 a잖아. 그럼 10의 제곱분의 a 그리고 n 는 올리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1인 거죠 뭐. 곱하기 중성자 수. N은 중성자 10이고 N은 빵이거든 그럼 이런 hf의 중성자는 s 10 나오는 겁니다. 낯설죠, 사실. 낯설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뭐지? 해가지고 한 보통 30초 이상 날렸을 거예요. 이거는. 여튼 계산을 하게 되면, A, H워지고,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지 네. 그럼 요거 요거 하니까 1000. 아, 나오네. 밑에는 1000. 위에는 2B. E, 따라서 500분의 b가 나오겠네. 맞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기니디가 다 예,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편하게 해줬어.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계산해 보니까 뭐뭐열한두세 가지가 종류별로 막 이렇게 요렇게 섞여서 나온다치면 좀 피곤해지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계산해 준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기본적으로. 음, 이것도좀 알아놓으시고, 확률로 뽑아내는 것들도 조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19번. 네, 이제 19번 갈게. 그, 이제, 중화 반응은, 이제 요거 2과 3 문제잖아. 이게 딱 보자마자,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냐.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확인하니까 2 마이너스가 저기 딱 있어. 이렇게 okay?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몰농도 나왔으니까 그냥 부피에다가 몰농도 곱해 가지고 실제개수를 다 뽑아내면 되는데 일단 이가가 있으면 양이온 개수 이음이온 개수는 아니고 이제 똑같이 원칙적으로 가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량 종합이 같다. 그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과산 문제가 나오면서 하나 좀 달라진 건이전에 기출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몰농도를 그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몰수를 실제 몰수를 물어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몰수비가 몇대몇대몇이냐 이렇게만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몰농도를 자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 실제 몰농도가 얼마인지를 줘. 그럼 실제 몰농도가 얼마인지를 주면은 그렇죠. 실제 몰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미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 몰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몰수를 넣고 나서 계산하게 되면 변수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있어서 계산하기가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라고 따라서 일단 요거 무시하고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치로 있는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면 그 비를 먼저 쫙 뽑아내시고 마지막에 저몰롱도 가지고 실제 개수를 구해서 스케일 그 크기를 아, 넌두 배구나. 전부 다두배 시키면 되는구나. 너는 뭐 전부 다뭐세배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 주는 게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 19번 문제인데. 요 1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하나, 새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기출에도 나왔던 건데, 이혼의 종류 찾는 거. 근데 그게 조금, 어, 찾기가 약간 피곤하게 해놨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혼의 종류를 찾을 때는, 알짜 이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걸로 찾았고, 구경꾼은 넣어주면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걸로 찾았거든? 따라서, 어, 없고, 없고 했으니까 너는 알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이온이 양이온은 Na하고 H 두 종류고 음이온은 A, B, O, H 세 종류라서 전체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만 딱 선별을 한 거거든. 그럼 네 개만 선별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네 개만 선별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아예 안 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로 찾기가 쉽지가 않아.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N은 4를 A 넣은 거고요. 여기는 두 개가 어, 염기도 같은 물질, 산도 같은 물질이거든. 따라서 이온 종류를 찾을 땐요두 가지를 먼저 보는 게 조금. 실험 2와 실험 3을 비교해 보는 게좀더 편해.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지, 종류가 한 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야, H, A, B, NaOH 종류가 많아지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두 개를 비교하면 <웃음> 일단 H하고 B, NaOH 네 종류 가지고 내가 따져 봐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y는 항상 없었거든 그럼 y는 알자 또는 그렇지 a일 건데 z가 핵심인 거야 z가 왜냐하면 없어 그런데 있다니까 그럼 뭐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럼 뭐 그렇지 100% z는 알자구나 그렇지 z는 알자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실험 3을 보시면 z가 알자인 걸 알았거든. 그럼 R자는 특징이 뭐 있어? H가 있으면 OH가 없고 OH가 없으면 H가 있고 따라서 R자 하나 찾아냈으니까 H하고 OH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꼭 있어야 되는 건 NA하고 B거든. 그럼 나머지 요두개 존재하잖아, A, B로. 따라서 이두 개가 NA하고 하나는 B인 거야, 오케이? 아 하나는 NA, 하나는 B. 그런데 NA는 전부 다 있거든. 게 전부 다 존재하니까 아 W는 NA구나. 다음에 B는 여기에는 B를 안 넣었잖아. 여기에만 B가 있거든. 따라서 없고 있고 있고니까 아 네가 B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됐니 이거? 예, 그럼 그걸 찾으셨으면 세 번째 이거 봐요. 자, A A A가 있는데 A가 알짜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야. 알짜가 있으면 일단 H하고 O H는 끝난 거야. A가 H인지 O H인지 모르겠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겠어? N A 또는 A거든. 근데 A가 Na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A2-가 e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R자가 누군지 밝혀지죠. 어? 그럼 전화량 보존. 따라서 같은 용기 안에 e a e a e a 같은 양이 있으니까 몰수비가 1대1대1이거든. 그런데 N은 2-니까 e 2, e, 2, 4. 4-. 그럼 N은 합쳐서 전화량 총합이 0 되려면 그렇지 N은 H+,일 수밖에 없다. <웃음>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옴만 찾으면 돼. 그럼 이연만 찾으면 쌤 뭐가 되는데요? 계산 끝나는 것이 뭐. 20x, 20x, 20x. 내가 얘기했죠? <웃음> 처음에 한 것처럼 20x로 놓고 풀면 복잡해진다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x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그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x를 구해라. 박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b로 쓰고 가자고. 그래서 e a e a 이거니까 음 이렇게 할까? 이거 몰수? 2몰 있다 쓸게. 그럼 애도 2몰인 거고. 애도 2몰이겠지. 왜? NA의 개수는 전부 다 20X로 같으니까. 됐지? 어이? 야, 그런데 여기, 여기가, 음, 똑같은 2A, EA, 2A니까 같은 몰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2가 되는 거야. 야, NA하고 B가 같은 개수야. 중화점이네. 여기 중화점. H하고 H가 없는 거지, 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전체 부피는 20V, 20 더하기 V, 20 더하기 V인데, N은 친절하게 50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어, 이거 볼수 있겠네? 짠짠짠짠. 개수는 같은데, 몰농도가 반으로 줄었어. 몰농도가 반 줄었다는 건, 그렇지, 부피가 두배 됐다. 또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면 애는 얼마가 나오면 돼? 어, 25 이렇게 떨어지겠지. 25mm. 이거 합쳐서 25mm니까, V는 5 떨어지는 거야. V는 5. 다 써줘야 되나? 아, 다 써줬네, 벌써. V는 5. 그럼 얘도 25mm. 됐어요? 오, 그러면뭘할수 있지? 요거풀수 있죠. 5Y인데 N은 30Y야. 몇배더 많이 넣었어? 6배 더 많이 넣었지. 그럼 들어간 개수도 6배 하면 돼, 12개. 현재 우리는 B 쓰고 있는 거야. 따라서 1 플러스 2개, 1 마이너스 12개. 그러면 이거 1 플러스니까 몇개 있어야 되겠어? 합쳐서 0 되려면. 그럼 10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B는 다 뽑아낸 거예요. 그럼 쓸수 있는 비를 이제 다 뽑아냈으면, 그 다음 뭐 한다고? 예, 스케일 맞춰서 몇배 시켜주면 돼. 그걸 여기 처음에 밑줄 친요 값에 맞추라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몰농도,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개수 나오니까 0.2 곱하기 50 하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0.2 곱하기 50 하면 얼마 나와? 10 나오네, 10. 봐. 또, 아이, 제 수야. 딱 맞았네. 뭐두배할 필요도 없다. 한 배! 이 숫자 그대로 쓰라는 거야. 다 끝났어. 구할까? A분의 B? 이렇게 보면 되죠 뭐 a보다 b가 몰 농도가 몇 배냐 같은 곳인데 개수가 여섯 배니까 몰 농도도 여섯 배겠죠 따라서 너는 6 곱하기 2. x 몰 농도 구하래요 na 실제 개수 2개잖아요 그럼 20mm에 2개니까 몰 농도 얼마 20분의 2에서 0.1 0.1 점탁 찍고 y 이거 하면 되겠네 b는 몇개 있어 실험이에서 이 2개 2개 있잖아 실제로 2개라면서. 그럼 5mm에 두 개니까 몰롱도 얼마? 5분의 2니까 0. 예, 0.4. 그렇죠? 따라서 6 곱하기 0.5니까 예,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예,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에 19번은 예, 그럼요 처음에 모든 문제가 다 그래 낯설면 힘든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19번 같은 경우는 핵심이 기본적인 걸다 안다는 가정하에 핵심이 이원의총류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중에 하나 빼놓은 건데 이전에 기출문제 잘 뒤져보시면 모든 이온을 다안 써준 것들도 있긴 있어. 그래서 이게 등등 가지고 그 어떤 종류 찾아내시고 이뭐 알짜의 특징 구경권의 특징 가지고 찾고 요 문제는 힌트가 요거 가지고 먼저 스타트 가는 게좀 편할 거다. 처음부터 123이라고 해서 123 순서대로 보면 되게 피곤해. 그래서 이걸 보고 찾아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온의비 찾고, 그 다음에 스케일 업 또는 스케일 다운 하면서 찾는 게 계산 과정은 조금, 예, 편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누르는 거, 여기 있네. 예, 네, 화학 반응식. 이것도 뭐, 기초적인 문제죠. 이렇게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자꾸 밀도 나오면, 항상 애들이 그렇다니까. 밀도 가지고 푸피구하는게 나왔을 때는 매번 푸피만 구하려고 해. 그 다음에 뭐 질량구하는 질량구하는 거 나왔을 때는 질량만 구하려고 해. 또한 번은 분재량 해서 내분하는 거 나왔더니 이제 매번 밀도만 보면 내분하려고 해. 다할수 있어야 된다 했었잖아. 다할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뭐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일단 질량 나왔으니까 질량 보존 맞춰서 한번 써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질량이 어, 반응 후의 질량비가 4대5 나왔고 이거잖아요. 애초에 질량비가 9대1 거기에 2 넣었으니까 아, 9, 3 A하고 B의 전, 반응 전 전체 전 질량이 9대3 반응 후는 4대5 그럼 질량 보존 따라서 질량비 까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거 따라서 한번 W를 한번 까 보자고 10W인데 12W니까 반응 전이 10이었어. W 그런데 반응 후가 4대5니까 9야. 이 값을 내가 갖도록 맞추려면 최소 공배수가 36. 그렇죠? 아, 3 곱하고 4 곱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질량 다3 곱해서 W를 3으로 놓자고. 그래서 너 27g, 너 3g, 그 다음에 너는 6g, 그 다음에 이게 4대 5, 4g, 5g인데 곱하기 4 하면 36 나오니까 4, 4, 16g, 4, 5, 20g 에서 일단 각각의 질량을 내가 싹 맞춰놓은 거야. 이거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 반응 전의 질량 비가 1대2, 반응 후 질량 비가몇 대면. 그럼 질량 보존 따라서 비를 다다다다다 까는 것들. 그럼 질량 깠으니까 질량 변화 여기 때려 넣으면 그렇지 우리 기본 형태죠. 그래서 중간 빼고 쭉 가게 되면 A가 27g 다 반응했어. 그럼 B는 3 더하기 6이니까 9g 다 반응했어. 그래서 C가 16g 생기고 D가 20g 생겨서 질량 보존. 만족하네. 36, 36이니까. 그래서 기본 폼 잡은 거야. 그러면 A의 분자량은 이걸로 오면 1A가 27이니까 27 쓰면 되는 거고, D의 분자량은, 어머, Y 계산해야 되겠죠? X도 계산해야 되겠고. 그럼 저기 X하고 Y는 부피 변화만 따지면 되거든.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밀도 주어진 거야. 야, 이 밀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얘 이거야. A랑 A랑 A랑 밀도비 다준 거라니까. 어? 써볼까, 이거? 이게 D2를 여긴 5, 25 썼으니까 너를 25로 바꿔. 그러면 5, 7에 35잖아. 따라서 가나다의 밀도비가 35대25대 14라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각각 얼마, 얼마 있었는지 또는 각각 몇 개, 몇개 해서 평균 분자량 알면 내보나겠지만 아예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밀도 나오고 전체 진량 다 나왔잖아. 밀도 나오고 진량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럼... 그렇지 무슨 버전이야 그거? 아 어디 실려그어뭐지어 밀도 부피 부피는 어디 실려 씹이 부피는 예 밀도 분의 질량 해서 전체 부피 내가 계산해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럼 그거 한번 계산하자고 해서 그러면 얘는 밀도가 35 나왔거든 질량은 30이거든 그럼 35분의 30하면 얼마 나와? 35분의 30하면은 5로 나누면 5, 7에 35, 5, 6에 30. 이게 부피의 상대값인 거고. 얘는 부피가 밀도 분의 질량, 밀도 25고 질량은 똑같잖아, 30으로. 따라서 25분의 30이니까 5, 5, 25, 5, 6에 3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게 두개 부피비, 5대 7이라는 거야.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 질량이 증가했어. 그럼 요거는 30g에 6g이니까 36g이거든. 따라서 여기 질량은 36g이고 밀도는 14라고 쓰라 있으니까 그렇지? 아, 어, 치워지네. 2, 7에 14, 어, 7분의 18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밀도비, 이게 바로 부피비잖아. 우리 분수 싫어하니까 7, 5, 7 예쁘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그렇지, 분모 다 없애버릴까? 35 곱해서? 그럼 얘 얼마나 나와? 5, 6에 30 나오고 얘는 7, 6에 42 나오고 얘는 5, 1은 5, 8에 40, 9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 질량비 주어졌고 반응 전에 질량들 다 주어졌고 반응후 질량 주어졌고 각 단계마다 부피 다주어졌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할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각각 부피 변화는 모르지만 기초 형태야 이제. 이 과정에서 12가 증가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B가 W 반응하니까 12가 증가했어. 그럼 여기선 B가 E, W 반응했으니까 전체 변화도 2배 더 하면 되겠지. 그럼 24 증가하는 거야, 24. 그럼 24리터가 증가해서 90이었거든. 그러면 N은 합이 얼마였을까? 이두 개의 부피합에서 90, 24 증가해서 90이었으니까 N은. 그렇지, 66이었던 거지. 그럼 42리터에 L을 더해서 66이니까 N은 24리터, 24B. 아, EW가 2 4표 6g이 2 4표 그럼 3g이면 얼마 딱 절반? 12b. 3g이 B12개라니까. 그러면 9g이면 3배 하면 되니까 36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합쳐서 32니까 N은 얼마? 18. 됐어요? 그럼 뭐가 됐냐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A가 18 반응했어. 그랬더니 B는 12하고 24에서 36 반응했어. A보다 B가 2배 더 많이 반응하는 거네. 그치? 그런데 B가 12 반응하니까 전체가 12 증가했어. B가 2 반응하면 전체는 2 증가하겠지. 반응물 개수합에서2 더하면 생성물 개수합 나온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얼마 나와? 반응물 개수합 3에서 2 더하면 5. 그래서 너는 5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A가 얼마 반응했을까? 전체의 3분의 1 반응했으니까. 그렇지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기거든. 그 C 개수 놓고, A 얼마 남아 았 놓고, 합쳐서 42하면 D 개수 나오니까 또뿅 하고 나오는 거고. 전체 변화량 써도 괜찮고. 그럼 다 구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답만 쓰면은 A의 분자량은 1A가 27이니까 27 쓰고, D의 분자량은 5D가 20이니까 5, 4, 20딱 쓰고, Y는 뒤에 거져요 5고. 지 어, 5 맞냐? 3에다가 2 더하면 2. 네가 왜 오냐? 4지. 합쳐서 5 돼야 되니까 4지. 그렇지? 어? 이렇게 나처럼 계산 실수하지 말고. 그다음에 X는 이렇게 2 나오니까. 그렇지? 어, 4 이게 5지. 5는 이3이 좋구나. 4D가 20이니까. 그렇지? d는 5. 그러면 요거 슥슥하면 2 떨어지니까 54분의 5 이렇게 나오나? 왜 답이 없지? 아, 저기 있네. 1번. 예, 54분의 5. 1번만 나 모르겠다. 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아유, 숫자 막 여기저기 쓴다고 넣어번에줬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1번. 질량비질량 보존 이용해서 질량비 문자가 좋으면 문자 써. 괜찮아. 그래서 W 해가지고 애도 W로 표현해도 괜찮아. 이건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해서 그냥 숫자로 깎아버린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 해서 부피 구하는 거고 이거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이번에 나온 수능 중에서 나 킬러 문제 중에서는 뭐십 번보다는 더 쉽죠 기본 형태니까 이 자체가 그렇지? 해가지고 부피 변화 구하고 질량 변화 구해서 식만 딱 완성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D1, D2, D2, d 3 나왔지만 이게 뭐별거 없잖아. 밀도 비는 35대25대 14다. 그 말인 거 밖엔 더 있어? 그 비는 까는 거니까, 그렇지? 응.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될 거예요. 숫자만 좀더 그렇죠, 뭐 형태는 기본입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풀이 다 마쳤고, 예. 자, 여튼이 여튼 수능 문제를 토대로 베이스로 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수능을 잘 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튼간에 여 해설 강의 화학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